자 여러분, 오케이. 하나 둘셋 하면 박수 쳐주세요. 하나 둘셋 어... 너무 퇴력 이거 아... 저 어떻게 쓰으니까 데스, 다른 사람... 그럼 거... 우열 부탁할게요 어? 자기 피 r 이요네 아... <웃음> 어떻게 하지? 이거?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참쫄려서는 메인일러다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, 어, 어, <웃음> 어. 어. <웃음> 자, 이제 짧게 자기 팀피 r 는 짧게 해서 짧게 딱한 문자 뭐 자기 팀 PR 런웨이가 어떤 팀? 이렇게 무엇하준비 준비된 곳 사셔도 돼요. 준비하자 로드웨이는 히스토그라프 로드웨이는 란팀부터 계속 제부터 제니는 <웃음> 히스한 일단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<웃음> 자. 어, 일단, 음, 해외 한국 팬들 분께는 아 다시 할게요 너무 웃아 영환이가 이렇게 깝치다가 좋은 모습 보여준 걸 알거든요. 그 땡큐 소머지 땡큐 소머지인간비 인감비. 야상상도 못해. 깝치는 이.